예, 안녕하십니까.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기호3번 박주민입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노동 관련된 정책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요. 노동 관련된 정책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해왔던 일도 좀 간단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변호사로서 민변에서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노동 관련된 사건들을 다수 맡았습니다. 대표적인 것은 아시다시피 쌍용자동차, 해고노동자들 위한 복직투쟁 관련된 법정 소송을 맡았었고요.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송을 맡았었죠. 여러 가지 변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이 있었고 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해오시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노동이라는 이슈, 노동이라는 주제는 저의 변호사 생활이라든지 저의 삶과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앞으로도 노동과 함께 가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제 공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정책은 노동이사제입니다. 제가 이미 발의를 한 것인데요. 공공기관의 경우 우선 노동이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 이미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시행하고 있는데요. 그 부족한 점을 일부 보완해서 발의를한 것입니다.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리고 제가 20대 국회 때부터 열심히 추진해왔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지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산업현장을 매우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것도 제가 공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된 의지는 제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천명했기 때문에 그 어느 후보보다 더 진정성이 있다고 라 판단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네, 그리고 많은 노동자분들이 파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경우에 회사 측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시는 경우도 있었죠. 제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20대 국회 때 괴롭힘 소송 방지법을 발의한 바가 있었습니다. 그법 역시 다시 발의해서 꼭 통과되도록 함으로써 노동 현장에서의 권리 행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.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가치들 제가 소중하게 여기겠다고 말씀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노동의 가치였습니다. 당대표의 특보로서 노동특보를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아울러서 지명직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은 노동현장을 잘 알고 노동의 가치를 잘 아는 분으로 지목하겠다는 부분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동시에 제가 만들겠다고 했던 사회적 의제연석회의를 구성할 때 아, 노동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동시에 같이 만들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. 그러한 구조를 통해서, 아,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서 노동 관련된 제도들을 많이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당력도 집중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